날씨 느라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걸 마시느라 음, 늦게 자지 않을까라는 생 아니야, 왜나고이나냐 아니, 이... 제말 <웃음> 포기... 아니, 그냥... 아니세요. 지금도 시간5 다섯 시 십이 분... 아웨야왜이야게 해요? 넌 사진 찍을 때 사진을 저 이거 사을는 도와준다. 케이는 풀려나. 는 풀려. 나는 풀린 아, 저 선택 안 해놓으면 풀이야. 오 완전히 오는데? 김. 음 맛있겠다. 하이애네플 마요네즈 새우. 어이새트가 있네. 이거 자체가 아예 유명한 새우인데. 이렇게 먹자. 응. 저 부추 꽃 볶음 너네가 정말 싫어할 것 같긴 한데. 응. 그러니까 맛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냥 저 부추랑 이 부추 볶음 양, 양념 같은 거거든. 이거 급식에 나온 거야? 아니 아니야 맛있어 맛있어. 근데 그거를 밥이랑 같이 먹는 거야. 너무 맛있어. 먹자. 너네가 비주얼이 딱 봐도 이거 아~~ 저는 안먹을게 꽃빵은 맛 없으려나? 뭐, 꽃빵이 아빵이에요 <웃음> 어, 밥은 무슨 밥을 먹어요? 밥은 이거 대부분 새우, 계란, 볶음밥 <목소리> 돼지고기, 계란, 볶음밥 이걸 먹는데 이걸 같이 먹는 거는 그냥 공깃밥이랑 같이 먹는 거면더 맛있어 <목소리> 공기밥도 두개 나오잖아 그럼 일단 이걸로 하나 시키고 하고 추가로 아까 그 볶음밥이랑 새우계랑 볶음밥 할래? 돼지고기랑 볶음밥 할래? <웃음> 새우개랑 새우계랑 새우개랑이랑 일 그거 그렇게 시킬까? 네 한마 라면 된다 원 모어 라이스 소 다소? 원어칠어칠모스의 선수가 아 이거 추천 받았는데 매운 도미찜 부심? 다부심하어가 매기튀김 네. mm. 매기 fried fish uh, 아. 네, yani. 어 계피에 입고 튀김은 맛있지. 튀김은 맛있지. 튀선말맛있인어닭고기 벗고. 뭐? 냥 매운 상추와 다진 닭고기양고추 <웃음> <웃음> 매운 소고 양파 고 매운 거? <웃음> 매운 상초와 <삼투와> 다진 감고 <웃음> 산산내는뭐야 우리집이 추천했으니까 맛있긴 한지 않을까? 저 아, 네. <웃음> 그러니까. 아, 뭐, 어, 맛있어. 맛있어. 러래아맛있지 당연히 맛다 그렇지. 이거. 이저 이거. 이거. 맛있지 고기 찍어 생선튀김 근데 저거 그 새우 파인애플 진짜 맛있었는데 비싸단 말이야 근데 맛있어가지고 나는 저번에 시가 됐어 너네도 한번더 먹자고 할것 같아 그리고 어차피 한요리가 2인분 이렇게 나올 텐데 정 적을 거 아니야 먹어보고 먹어요. 우리가갈좀가격대 있는 밥집 중에 여기랑삼으나았 많이 어, 음. <웃음> 오늘 이집 차요, 여러분. 미 식당 미 동안 얼마 됐 오늘은 아직 모르겠어 근데 하루에 아, 10만원씩 아. 있나? 응? 하루에 10만원씩 인 남은 거 얼마야? 300.. 여기 350? 5. 어제 한 90석 90? 9만원 90? 90? 아 9만원? 100. 하루에 음. 100이 훌륭하네 쌈추미가 어. 굉장히, 굉장히 크시네요 송어제먹으면 90이면 나 진짜 어다 나왔어. 수민이가 저번에 와서 주구 장착 먹었던 이거 보고 뭐. 제일 어? 좋아. 우리 여기 왔어, 나 아니, 아니. 모든 곳에 이게 있었잖아. 양정적은데밥 하나씩 시킬래 그냥? 하나씩은 먹어야 되나? 일단 먹어보자. 이것도 이고여기 소현이 꺼야 이거 우리 줄꺼고 이건 너네 줄꺼야 잘 나왔어요? 한번 응. 비벼서 먹어볼좀 응. 짜니까 조금씩 먹거 근데 나 진짜 좋아해 먹으면 생각보다 괜찮아 응. 나진 좋아해 그냥 이러면 안먹을 맛있는데? 맛있어. 응, 나도 이런 거안좋아하는데 먹어서 먹으니까 맛있었어. 내가 제일 싫어할 거 같아. 응. 음. 음. 맛있는데? 응, 괜찮아. 고추 있어서 고추 빼고 먹어야 돼. 먹을게. 우리 내일은 뭐 하지? 아야 내일 우리 기차 타네헐아 내일이야? 나 이거 오늘 일찍 자면 되겠다 네 이거 어. 오늘 어. 어. 어. 그 일찍, 어. 일찍, 어. 일찍 자면 되겠다 도시에 일어나야 되지? 아니 일찍 일어나 이거 전세킨다고 했지 응, 뭐무맛어 내 나갈 예정이야? 일곱 시엔 일어나야 됐던것 같은데 음. 맛있지 아아 아, 이거 진짜 맛있어 명당에 하나 꽂는 나요 우리 무슨 튀김이었지? 파인애플 파인애플 마요네즈 소? 아, 응 맛있어 세팅 맛있다니까? 맛있어 근데 비싸서 근데 이거 지금 두 개씩 밖에 못 먹으니까 그냥 하나 더 시킬래? 수민이 어때? 맛있어? 아, 양이 남은 것 같아. 양? 음. 양, 양 배고픈데? 응. 음, 너무 고나 오케이. 음. 너무. 적절하게 경험하기 괜찮은 느낌? 응내 음. 음. 애기킹이 맛은 높겠지? 맛있을 것인가? 어. 평타는 칠것 같은데? 음. 그냥 이국적이야 응 항상 그래. 썼어, 소스가 음. 평타는 썼어 레몬 맛이 많이 나네 아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이 소스 맛이 어디가 먹을 맛인 거야? 그냥 샐러드 드레싱 같아. 그이 그... 빼빼로 깔라맛기만 하지마. 빼로깔라맛기면 줬어? 왜그런걸 거야? 왜만드냐까 끔찍한 형종이다. 아, 이 맛이야. 이 소스 맛이야. 끔찍하다. 맞아. 아, 저거 음... 맛있이거건 몰랑몰랑한 아, 맛이야. 맛있겠다. 그때 그걸 반복하 말이 <끝> 이이이 말이 말이 말이 말이 말두부이 말이 말이 말이 이 말이 말이 말이 말이 말이 말이 말이 말이 말이 이이말어대이이 말이 말이 말이 말이 말이 말이 말이 너무 좋아해서 그 <끝> 엉덩이 봤어? 엉덩이 봤어요? 소연이 엉덩이, 엉덩이 쪼개졌다. 이제 어기로서 엉덩이가 되었네. 내 엉덩이 찢어지 <웃음> 진짜 맛있어. 너무 좋다. 지금 제로 자꾸 이러세요? 안할 거. 갔다 맛있는 거. 맛있어, <웃음> <진짜> 맛있 <맛있는 웃음> 왜? 한번더아 5차, 하나 더 시켰잖아. 1585? 25,000 원. 10만 원왔네 예, 여기 한끼 10만 원 나왔으니까 300개 들어가야 오늘 끝나안 되겠다. 오늘 끝났네요. 어제 먹은 깍그로 밥해. <웃음> 어제 사다 놓은깍까로이스톡커도먹이스톡 오늘 마시면 좋겠도 그 이거 마시면은편의 있지? 무슨 소리해요 아니 아니 그.. r I n e v e 이 I never. I never. I never. 라 never. I never. I never. I never. I never. I never. I n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걸 마시느라 늦게 자지 않을까 라는 말이 e v e r I n 근데 네, 이거 막 신설계 얘랑 애들 나오면 무슨 맛을 못 나는데 맛이 나 응. 이거 포장해서 내일 어, 밥이랑 먹을래? 좋아, 좋아. 응. 쟤도? 근데 그 고, 고기 고기 몇 개나 있어? 고기 많아 안에 네. 안에 많다고? 그래? 이거 다 고기야 안에 있는 거 네? 어. 응. 근데 이거 포장한서 음. 고추가 그렇게 생각보다 안 맵더라고요 내 이거랑 밥이랑 핸드폰같은데템분폰될되같은데핸데이는 뭘. 여기 누룽지 사건 전파좀해줘라 <웃음> 아, 누건더라 아, 누룽이 사건 전파라 아, 누룽지 사건 라 아, 누룽지 사건 전 아, 가 가 없어 작은 작은 차 밖에 없어서아이스크림서내리려면 그냥 큰차 타고 홈, 같이 가는게 나니까 으뭐 해서 이거? 하나더하나더하나더 하나도 하나더하나하나더하나 더. 하나하나 물어보자 아, 이거 돼 이거 돼 이거 원래 뒷자리 돼된다고해 해, 아까 이차오어꾸식나 <웃음> 심한 딩아 근데 거 네. 야채데요? 오, 야채데. 오, 네 오늘 야채 야채예요? 네 얼굴 야채.. 오빠 <야채오빠이랑>. 이어 <웃음> 야채네 야채네 내용물이 응. 아 오늘 부추 먹어서 주먹, <웃음> 피자 가자 피자빵 피자 먹고 싶지 너너 no. 연유빵 언제 나와 어 연유빵 맛있어 연유빵 소연이가 당류 걸리면 연유빵 여기 당류야 너 미쳤냐 <웃음> 야 연유빵인 거예요 말이 말이 너무 심운거 아니야 <웃음> 맛있는 식사 타임. 여기까지 와서 맥소날드를 먹습니다 뭐가 나온거야? 치킨 이게 떠 향, 부어 그렇게 말해야돼? 부어 우리 애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다 뽑지 않아? 몰라 다 부어! 누가 부어? 애들 다 뽑을까? 네, 네, 네. 아, 다 부어 <목소리> 아니 왜 여기 왜 애들이 그런지 좀